이장! 음, 구독 좋아요 클릭 하니! 하니야! 쫌쫌 꿈뻑꿈뻑 어머나! 선생님! 옳지 않이야! 너잘 왔다! 응. 너가 좀 얘기해봐라! 아, 팔좀 놓고 얘기합시다! 어? 어이 학생! 아이, 이분이 정말 너 선생님 맞아? 아니, 음? 네! 맞아요! 어. 으잇? 가금봐야 음, 아, 예, 예 하지만 이밤중에 수상하게 보따리를 끼고 돌아다니니까그 저요! 제 얼굴을 잘 봐도 셔! 아, 앞으로 벌? 자주 보게 될테니까 음, 부음표 <웃음> 녀석, 그렇게 왜 왔냐는 듯 쳐다볼 것없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웃음> 잠자리 좀 신세 지러 왔다? 그래도 되지? 받들 짝, 네? 오, <웃음> 좋다! 어? 여기 시원한 침대가 있구나, 짝! 이제 내가 여기서 자게 되면 새벽 훈련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웃음> 아니, 쌤, 집은요? 집은 어쩌시고요? 느낌표! 쿵쿵쿵쿵 아잇, 엉뚱했어, 뚜겠스 아이다이 너동진야아 뭐야, 전쟁 났어! 아아아 남편 팔아아아이고 어. 놀래라! 아이 아이고 놀래라! 아이 아, 놀래라! 아이 아, 놀래라! 아이 놀래라! 아이 놀래라! 아이 그날 서민아파트 모든 주민들은 잠을 설쳤다고 해요! 한 명만 빼고산 나이로! In <으로 hi> <indo> 아이 나서 할 일도 많다만불가한다한테아 하이 날라지게는 영광의 구관에 전쟁을 쏴놓았요전어야 전투성장. 아야203마마이세빈이 뭐하는 거예요? 몰라. 난 되게 서 그러나 했는데 응? 응? 부부여! 야! 어? 위쪽에선 아는데? 아 그러게요 이런놔 거장 거장 거거 여기다! 예비군 흘려서 소리해! 떠도 게야 해가 떠도 틀려라! 다이 떠도 틀려라! 하냐, 어떠냐? 새벽 훈련 기분 나지? 네, 선생님! 아, 저 이제 준비 운동은 그만해요! 러닝 훈련 출발! 니까 응, 음, 이렇게 일찍 하하하, 일어나다니 부지런들 하시군요! 이 녀석이 안 보이니까 <웃음> 정말 잘만나네 머리는 상체와 같은 각도로 <웃음> 기울이고 <웃음> 눈은 10미터 앞을 바라보고 양길이 <웃음> 녀석, <얀귀녀석, 웃음> 육상부가 싫으니까 <시려니까> 안 <웃음> 나오는 거야! 이러네 <취하고> <웃음> 어? <웃음> 손은 가볍게 쥐고 팔과 어깨에 힘을 뺀다! 마지막 20미터에서 전력질주! 이 <웃음> <웃음> 상체를 일으켜 가슴을 펴고 몸 전체를 앞으로!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너만 혼자 내달리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어휴, 새벽부터 힘 썼더니 질출하네 아니 너도 그렇지 빙그레 난 <웃음> <나> 해낼 거야 죽죽 <웃음> 잠깐 쉬는 동안 우리 뭐좀 먹을까? 구센 체력은 알찬 영향에서 나오는 거야! 소모된 에너지는 초클릿으로 우수한... 어? 물음표? 한 번도 어이, 물음표...? 찌릿! 어... 진지하게 짜릿 멀리서 아, 열심히 쇼와 아, 에리야! 폼이 완전히 완성됐다! 허리 중심을 바꿀 때 잘못된 다, 점이 고쳐졌어! 다, 다, 다, 다. 이 컨디션만 유지하면 이번 중고등 육상대회도 네. 문제없어! 이번엔 중학생 몸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는 거야! <웃음> 전국 중고등 육상대회? 나에린이가 아시아 신기록 수립? 주먹과 이양몰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음 여기는 양기린의 집입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탁! 탁! 탁! 탁! 탁! 둘째, <목적이> 너희들 이름이 뭐냐? 차례대로 대봐 둘째 양수리입니다. 양우리 형. 막내, 양미리라고 합니다. 아예 수우미 양가 돌림으로 나가는 거야? <웃음> 뭐냐? 그러니까 그 양길리 형이 아침에 같은 남이 돌아와서 밥을 지어야 먹는다. 이거지? <목적이> 어! <목적이> 형은 언제쯤 돌아오는데? 호초호초. <목적이> <목적이> <후추, 후추. 목적이> <목적이> 아무 때나요. <목적이> 우리가 막 배고플 때 와요. <목적이> 뭐... 오냐,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라 생선찌개가 맛있게 끓는구나 허루룩. 아이고… 이거 선생님께 죄송해서 어쩌지요? 아, 가만히 누워 계시라니까 왜또 그러세요? 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계란 장수가 이렇게 허리를 다쳤으니… 글쎄 그놈의 계란 리어카가 그렇게 미끄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선생님 별 면목이 없구먼요… 아휴… 아내만 살아있었어도… 양길이 녀석 결석은 시키지 않는 건데… 아휴…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아, 아, 아, 내 어떡하든 양길이 아유, 녀석… 글쎄,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몸조리 안할 텐데… 왕냄김뼈! 콧 빠진다! 구 좋아요! 자! 가고나는 <웃음> 아, 이지 감사의 m a 이이힘들나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먹어 나쁜 녀석 저 지경이 되도록 담한테 말도 안하고 <웃음> 녀석,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간식이나 어도먹으려고 육상부에 들어온거 말이야 감수성이 풍부한 편! 인마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은 말이야 더 가난했었는데 그 정도로 결승하면 어떡해! 계란이요 계란! 굵고 싱싱한 왕 달걀 사세요! 모름표? 눈 껌뻑, 껌뻑? 계란! 계란 사세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신 나왔어요! 꼭 사주세요! 그래… 괜찮다… 이 정도 고생이 물러서면 안 돼… 꼭 일어서면 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결과야말로 진정 값진 거니까 구독가라고뭐 산이 배 따윈 문제가 안돼그 환경에 도전했다는 자체가 멋진 거야 여기는 빛나리 중학교 교무실. 우와. 우와. 어머, 어어어 이거 뭐야? 이먹 직접 밥을 사다이야 아휴, 이 정도 보통이죠. 이래 백 예산에서 잔치 한다면 저를 꼭 불한다니까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뭐 이렇게 심각합지? 웅성웅 어. 점심 시간인데 왜들 밥을 안 먹나요? 사만 실선. 네, 어서 <웃음> 오이요하트 뿅뿅! 아니! 어, 어 어떻게 여기! 여기 <웃음> 재학 교까지 찾아와서 아, 무슨 짓이에요! 아, 해골! 해골! 해골! 아이, 두 개씩 고생하시는데 점심 조금 싸왔쇼!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잘 먹어야 어, 최고 아닌가요? 실어. 뭐라 뭐라 묵어 묵어 그것 좀푹 놓으시고 마음껏 드세요! 자요, 두캐씨! 아, 아, 오늘 숙제인 것도 알고 따로 한 보따리 더 싸왔쇼! 묵직! <웃음> <웃음> 홍두깨 선생 이제 보니 은근하셔 <웃음> 어, 저런 한 모양 처럼 몰래 숨겨두고 시치미를 떼다니영 선생만 <웃음> 속상하게 됐군 <됐고 웃음> 어쩌나 양전한 게부뚜고 어쩌고 하는 옛말이 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영원 가쳐 어마머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머머 못 가요! 이 음식 두 개씩어 먹기 전에 못 가요! 나 참... 버글버글... 이렇게 만들어 온 성리를 생각해서라도 아 무조건 먹어야 해요! 자, 어? <웃음> 하루 종일 원가니 어, 방 안에만 있으면 무뭐 한대요? 어, 이제부터 어, 어. 매일 점심을 해가지고 올테니까 그리 아셔요! 냠냠냠 어, 어. 이제 양들이입니다. 음, 양우리 형, 양양미리 뭐냐 그러니까 음, 그 양길이 형이 막니. 아침 장사 끝나면 돌아와서 밥을 지어야 먹는다 이거지? 네. 예! 예! 형은 언제쯤 돌아오는데? 아무 때나요. 우리가 막 배고프지만. 저배영목이 없구먼요. 아내만 살아 있어서도 양길이 녀석 결석은 시키지 않는 건데. <웃음> <웃음> <뜨거울지. 아는 거. 웃음> 그래. 고은혜씨 우리 이렇게 합시다 헐레벌떡 왜요 음, 결혼 날짜 정해졌어요 에, 아, 그, 에, 그게 아니고 어머어머 어머, 어쩜 세상에 음. 그 형제들이 가엾어서 어쩌죠 우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살펴보고 어, 결정해야 그, 된다 그, 것도, 이겁니다 어... 그러다 보면 고은혜씨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양기리 형제들을 아침, 저녁으로 좀 보살펴주면 보람된 일도 할수 있는 건아아감격했요 마음이 그단결같이다니 음. 끝까지 와 결혼할 거요 아, 아, 아, 아, 아. <웃음>